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신규 코드 등장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즘 너무 올릴게 많아요 네,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에 관한 영상도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고 입양하세요 그리고 신도라이프 올스타 타워 디펜스 정말 올릴게 많기 때문에 어 이게 유튜브 정책상 이게 알림 가린 게 하루에 세 번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영상 그리고 생방송도 포함해서 하루에 세 번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하루 이세 번을 다 써야지만 어떻게 영상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예요. 아우 어, 정말 너무 힘듭니다. <웃음> 네 자기 전에 생방송에서. 뭐 생방송에서 방송한 것도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자기 전에 뭐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 네 영상을 찍고 편집해서 올릴줄은 몰랐습니다 오 <웃음> 어, 이거 연말이라고 너무 힘들다 진짜 연말 지나고 연초되면 또 이게 설날이다 방학이다 나 할일 너무 많아지는데 감사합니다 할일이 없는 것보다 할일이 많은게 많지 낫지 자, 아무쪼록 오늘은 신규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건데요 어... 어제였나? 그150 스피인 코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이전 영상도 한번 재밌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 아, 하... 하... 뭐 이거 안올라가 음? 안돼요 <웃음> 나나 나 신규 코드 알려주려 했는데 갑자기 왜 안되지? 어,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하죠. 왜 이러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애인, 그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의 신규작 네 게임도 등장한다는 소식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티저 영상밖에 등장하지 않았고 어 일단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의 업데이트 소식이 네 없어졌다는 라 소식도 있다는 라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 신규 코드는 바로 짠 요겁니다 자 코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여러분들 제가 고정 댓글 창에 적어두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신규 코드는 바로 요겁니다 M33 KSM3 L... I? LLZ i 느낌표 네 코드 역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코드 두 개를 사용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뽑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누르고 어빌리티팩 갔다가 블러드라인 다시 가면은 된다 라고 하는데 안.. 안 되는데? 어? 아 안.. 안 되는데? 이거.. 맞아 뭐 사면 딱 된다고 했는데 뭘 사면 되는 거지? 뭘 사야되는거야? 어빌리티백? 음...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알려주신게요 빠르게 뽑는법 알려주셨거든요? 어... 근데 사실 방법이 다 달라요 네. 많은 분들께서 어, 어빌리티백을 사면 된다 어빌리티백을 하면 된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방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달라가지고 대체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한번 누르면 탁 하고 나오던데 그때 저 어떻게 하는 건지? 뭘산거 같기는 해요? 음..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것도 없는데 여기에다가 돈 쓰기에는 좀 그렇죠? 음 일단 제가 제일 갖고 싶어하는 건 지금 디오센코입니다 음 디오센코들 좀 갖고 싶은데 안 나올 것 같아 빰빰 밤. 어 그리고 저 라이온 저게 새로 나온거 아닌가? 어, 저것도 한번 얻었으면 좋을텐데 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는 약간 환자,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어 계속 코가 약간 훌쩍거리는데 그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자 일단은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된게 아것 같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고 한번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뭐 업데이트 사항으로 무엇냐뭐그 전쟁 모드 그 워모드에 희귀도가 제거되고 희귀도가 감소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희귀도가 제거되고 감소됐다는 거는 대체 뭔 소리인지 난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일단 전쟁 모드라는 개념이 있죠 어.. 전쟁모드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바로 프라이빗 서브로 갈수 있네? 이제? 요즘 너무 할게 많아가지고 어... 예... 요즘 할게 너무 많아서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게임을 플레이하지 못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사노우를 아직도 갖고 있지 않고요 음.. 미소도 잡지 못했고 그 누군지 카마 역시도 없습니다 <웃음> 아 이거 약간 진짜 그싱더라이프는나 코드 알려주는 유튜버가 돼버렸어 뭐야 너무 있는 게 없는데 나오 맵도 바뀌었네 맵에 눈 내린다 오 근데 이거 구름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어? 아닌가? 저게 그룹인가? 이거 뭐.. 아 나무구나! 아 죄송합니다. 예.. 순간 마일크래프트 그룹이라 착각했네? 자 일단은 신도라이프에 오랜만에 접속을 했습니다. 아이구야.. 미션 하나정도 깨봐야죠? 안녕 친구! 오케이! 어디야? 오 뭐야! 배달이네? 어디지? 아 저기있다! 깨우치고 있었는데 안 나왔어? 자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여기 배달 되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두번째 오케이 아 이거 변신하고 올걸 으 이거 변신 안하고 오면 너무 느린데 뭐야 왜이렇게 멀어 이랬는데 또 저쪽으로 가는거 나오면은 나 화낼거야 어. 자 여기에 놓고 다야 엄청 멀어 다다 진짜 너무 멀다 이거 뭐야 일곱개? 어 뭐야 바로 안였었네 뭔줄? 야 잠깐만 저쪽에서 했다가 일로 그냥 온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서 쳤으면딱 됐을 것 같긴 한데 음짠 짜잔 되겠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저쪽이다 이거 신드라프할 때마다 느끼는 게요 어... 미수 잡고 어... 심부름하는 그런 게임 같은 느낌 이 항상 할 때마다 내가 너무 심부름밖에 안해서 그런가? 근데 이게 미수를 혼자 잡기도 힘들어가지고 네, 시청자분들과 같이 있어야 돼가지고 예, 그게 약간 문제네요 이 아! 라면 먹지마! 아니야! 배달하고 가! 배달! 아니! 그래, 됐다! 좋아! 마지막! 오케이! 저쪽이네요! 자, 가자! 음, 음. 얍! 얍! 얍! 얍! 얍! 얍! 오, 좋았어! 자, 마지막 킥! 성공! 후! 자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드 라이프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요새 너무 올리는 영상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점 조금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른이었습니다.